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서서 할때는 이, 이 발.. 발에서 여기까지가 이 손이 올라가면 잘리잖아요 여기 제코 보면은 예에 네. 서서 할때는 앉아서 할때는 저는 이 장면 서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는데 앉아서 할때 손이 손 책상 위에 이렇게 약간 나오게 이게 돼야 되고 손이 여기서부터 머리가 한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하면 된거죠 월이죠 거기서 월 그, 저, 어제 해주신 것 중에 월 하나 흐릿하게 해가지고 흘러가게 하는 배경 만들어주셨잖아요, 마지막에. 예. 네. 그거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제가 그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. 아, 여기 그 옛날 버전에서는 그 프로그램 네.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, 프로그램 세팅. 우리 거 안에 자동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요. 항상 거기 계실 수 있어요. 움직여도 거기다 잡아놔요. 우리 소프트 트래킹으로. 어제 이거 한거 말씀하신 거죠? 네, 근데 뭐 이건 안 하더라도 움직이는 것만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. 움직이면 항상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, 갖다 놓잖아요. 아... 제가. 제가 교실에서 이걸 하려면 은 저런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 카메라나. 트래킹 안이 되잖아요. USB로 해도. 근데 또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이 용량이 좀 용량이 좀꽤될거 아니에요. 그래. 비카드나 이런 것도 되게 사양도 높고 아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<웃음> <웃음> 학교에 지금 방송실 에그 방송실에 작업하다면 2억씩 하잖아요 그 방송실에 정간방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빼버리면 되는 정간방송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아이스톤 밑에 방마다 열어놓고 딱 강의하면 다 나가잖아요 방송실 안에 장치들을 가지고 뭐 교장선생님이 뭐 조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때 방송부도 와야 되고 방송사람도 와야 되고 그 버튼들 음, 눌러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시나리오를 짜야 되 내가 얘기할 때 그게 안 되니까 교장선생님 얼굴만 나오잖아요 그게 교실로 나가잖아요 그게 1억 5천 2억이 되는 장비예요 옛날 방식으로 케이블 방송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가 지났다 이제 아... 지금 선생님 이렇게 나가는 거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멋있는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, 학교에서. 네,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걸 하나 운영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. 한번 재밌게 좀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모르시면 감사합니다. 항상 연락 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어, 언제든지 연락 드려도 될까요?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24시간 제가 이거, 이거 하고 있으니까. 정말 감사합니다. <웃음> 고마워요.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들어가세요